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마프라의 라보 코스메티카 라인업 중 알칼리성의 성분을 지닌 프리머스 샴푸 앤 프리워시가 유리막 코팅제에 안전한가? 라는 궁금증에 대한 간단 명료한 실험을 진행했으며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추가로 습식 페인트 클렌저와 비교도 했으니 지켜봐주세요. 참고로 실험에 이용된 유리막 코팅제는 카티바 유리막 코팅제이며 레이어링이 끝난 뒤 2개월이 지난 완전 경화 상태입니다. 미트워시를 한다는 가정하에 물리적 마찰을 이용 프리머스는 실험의 극대화를 위해 원액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은 아주 멀쩡하네요. 2차 실험은 동일 부위에 똑같이 원액을 사용하여 이 투어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방패의 개념인데 의외로 알칼리 원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어주고 안전하다의 결론을 볼수 있었습니다. 비교 실험군이 단 하나뿐이라 아쉽지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강력한 습식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해서 왜 세상 모든 촬영용 코팅 재료의 탈지에 이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스팽글 케미컬의 이턴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탈지 세차에서의 탈지는 유분기로 이루어진 구체 왁스류 및 합성 실런트 계열의 유리막 코팅제 등을 없애고 본래의 순수한 페인트 도장면으로 되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트워시 개념으로 가볍게 디벼졌습니다. 용도에 맞는 케미컬의 사용은 차량 페인트 도장면과 시공자의 안전에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